2020년 9월 25일 니기 어, 오늘은, 음, 인젠 중에서, 음, 처음, 처음 하는 짧게 촬영을 해왔는데,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뭔가 너무 어두, 어두웠고, 아무것도 안 보인 그런 상태였는데, 뭔가 점점씩 밝아져서, 약간 살짝, 그 날씨나 그런 것들 보여, 보여줬는데, 뭔가, 그때 봤을 때 너무 이쁜 거예요. 너무 이쁘고 너무 살짝 약간 여기서 촬영하면은 좋은 사진 찍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, 약간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, 음 먼저 제이 형이 첫 번째 찍었고 제가 두 번째로 찍었는데 제이 형 거를 보면은 뭔가 뒤에서 날씨가 너무 좋고 사진 을볼 때마다 너무 이뻤던 그런. 어, 이미지가 있었는데 약간 다음에 제가 뭔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 아, 부담감보다는 뭔가 살짝 긴장감이 있었는데 그때는 막 음,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를 좀 목표로 좀 오늘의 좋은 경험이 되면 좋겠,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어, 오늘은 살짝 뭔가 그 근처에 그 근처에 말이 말도 있고 뭔가 너무 날씨가 좋아서 뭔가 마음더 편해졌던 부분도 있었고 약간 그거를 사진으로 잘 표현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,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사진을 찍을 때는 내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는 뭔가 잘 모르겠지만 몰랐지만 그래도 뭐 사진을 뭐 보고 모니터링 했을 때는 생각한보다잘 했던 것 같아서 뭔가 좀 놀랐던 부 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점점 하면서 뭔가 익숙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어... 내가 터락... 그 단체를 했을 때 뭔가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음 다음 곳에 이동하고 뭔가 그 촬영 시작하고 나서는 뭔가 잘 자연스럽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그 부분은 좋았던 것 같다. 어 다음 촬영 때도 이번 그 오늘 했던 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, 생각을 해서 다음 촬영을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좀더 열심히 노력하고. 멋진 앨범을 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. 어, 그래가지고, 그, 버스를, 버스에 탔을 때, 뭔가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요. 그때, 막 계속, 옆에 선우 형 계속 있었는데, 너무, 막 다들,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. 자는 모습을 찍거나 그런 식으로 오늘 많이 사진도 스스로도 찍고, 그리고 찍어줬던 그런 날이었다. <웃음> 어. 너무, 살짝, 추억이, 음, 많아질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, 그리고 우리가 추억을 만들면서, 그니까 좋 앨범을 뭔가 좀, 음, 준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큰것 같다. 앞으로 서울에서 또그 촬영하는데 그때는 오늘 배웠던 거를 뭔가 사용하고 음 뭔가 더 멋진 사진 찍을 수 있게 그리고 콘셉트랑 좀잘 맞을 수 있게 좀더 집중을 하고 하려고 하다 2020년 9월 15일 기히기끝 안녕